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3강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운송증권총론 중에서 무역거래 조건과 무역결제제에 대해서,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어, 지난 시간에 이은인코텀즈 그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DPU 조건,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인데요. 매도인은 물건을 그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여 하 매수인이 처분하여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건을 양하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건을 양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양하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 조건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건의 양하를 요구하는 것은 DPU가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수행하게 을 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아,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하는데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물건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어, 이러한 그, 어, 적합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서류 제공 의무와 관련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런 서류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DDP 조건, 관세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어, 매도인은 어, 물건을 지정 목적지, 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 준비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하여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밀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과나 수입 통과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수입 관세와 기타 수입 관련 조세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이 DDP에서는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 인도되기 때문에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으므로 매도인은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구간까지는 자기가 보험을 드는 것이고 매도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CIF 조건의 경우에는 어, 운임 속, 물건값 속에 보험료를, 보험료와 를보험료 운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 매수인을 위한 어, 보험을 들려야 어,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구간까지는 보험을 들려야 되고 그이후는 음, 보험계약의 어, 부담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그 인코텀즈 조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인을 위한 보험 계약 체결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어, 자기 구간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어, 매도, 매도인이 매도 책임지는 이런 부담을 하는 구간까지는 보험 계약을 자기가 체결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류 제공 의무 관련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어, DDP는 11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 VAS 조건, 선적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선적함, 음, 지정 선적함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을 선측에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 물건의 멸실훼손 위험은 물건이 선측의노인 때에 의존하고 어, 이 선측이라는 것은 부두나 바지선의 놓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매수인은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 강의 물건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 지점을 가능하나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 체결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선측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그때부터 운송이나 보험 계약은 모두 매수인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수행하게 되고, 수입 통과는 당연히 매수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어,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증거를 수령해야 합니다. 통지의 무와 관련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칭, 적재지정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건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 FOB 즉, 그 본선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본선 인도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 선적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게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부터 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건의 멸실 훼손의 위험은 물건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관계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역시 없습니다. 본선에서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모든 책임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도인매 있다 하겠습니다. 어, 수출통과는 매도인이 수행하게 되고 수입통과는 매수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어,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수령해야 합니다. 어, 통지의무와 관련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 명칭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된 사실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건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포비는 물건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건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CFR 운임포함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도인은 물건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하면서 인도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회선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건의 멸실회선의 위험은 물건이 본선에 적재된 때이잖아요. 매도인은 인도 장소로부터 지정 목적 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합니다. 여기서 조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송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을 해야 되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수행합니다. 어, 서류 제공의 이와 관련해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어, 수업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어,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에서 물건 수령 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CFR에서는 인도항과 목적항은 구분합니다. 인도와 위험의 이전은 인도항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 지점, 인도 지점은 이제 위험 이전 지점인데, 이 인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서로 다르다고 이해를 해합니다 물건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FR은 적합하지 않고 CPT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CIF 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지정선적하면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건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인도된 때로부터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건의 멸실 훼손의 위험은 본선이, 물건이 본선에 선적된 때이자하게 됩니다. 운송 계약은 매도인의 인도 장소로부터 지정 목적 항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합니다. 운송 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선적함으로부터 적어도 목적함까지, 매수인의 물건, 물건의 멸실훼손, 멸실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어, 매도인은 i c 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부 조건으로 적합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 ICCC 조건은 ICCA나 B에 비해서, 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어, 적다고 하겠습니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통화는 매매계약 통화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어,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수행을 하게 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합니다. 어, 운송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 서류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수통의 원본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한자 용어인데, 수통이라는 것은 여러 통을 얘기합니다. 여러 통의 원본, 오리지널로, 오리지널로 발행된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통지의 의무는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식이및 지정 목적 항의에서 물건 수령 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제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이 인도되었음을 통제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어, c i f 에서는 인도항과 목적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와 위험은 어, 인도항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인과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 지점 즉 위험 이전 지점과 비용 부담 지점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에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IF는 적합하지 않고 CIP가 적합합니다. 어 그러면 인코텀즈 2020만 11개 조건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 0 2 0의 11개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으로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이 7개 조건이 있습니다. 이 7개 조건은 어디에든 사용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이 4가지 있는데 FAS, FOB, CFR, CIF인데 이 조건은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 이러한 분류는 DAT가 DPU로 변경되면서 제외하거나 어, 인코텀지 2020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어, 인코텀지 2020은 11개 조건을 E 조건, F 조건, C 조건 그리고 D 조건으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요. F 조건과 C 조건은 인도 장소는 운송 구간에서 매도인 측에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F 조건과 C 조건을 사용하는 의미를 선정명의라고 또 F조건과 C조건에서는 주된 운송구간의 매도인 끝단에서 위험이정하는 것이고 일단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물건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은 물건 인도의 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E조건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고 D조건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습니다. D 조건 중에서도 DDP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1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은 EXW입니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은 DDP 조건입니다. 이는 인코텀즈 2010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통관 의무에 있어서 EXW에서만 매수인에게 수출 통관 의무가 있고 나머지 10개 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수출 통관 의무가 있습니다. DDP에서만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 의무가 있고 나머지 1 0개 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수입 통관 의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표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조건별로 주요 내용과 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 비용 분기점 수출 통관 어, 주 운송비 어, 적재비 하비 보험료 수입통관 비용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어, EXW 조건에서는 어, 지정 인도 장소에서 수치용 차량이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이 처분하게 됩니다. 어, 위험 이동, 이전은 이 지정 인도 장소 수출국에서 위험과 위험이 이전하게 되고요 비용은 지정 인도 어, 지정 인도 장소 수출국입니다.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하게 되고 주운송비를 와 적재비 양업비를 모두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입통과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보험료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요. f c a 조건은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가 운송에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어 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에 대해서는 수출국인 지정 인도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비용 분기점도 지정 인도 장소인 수출입니다. 수출 통관의 책임은 매도인, 주 운송비의 부담은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또 양하비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데요. 어, CPT 조건의 경우에는 어,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게 됩니다. 어,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을 부담하는 조건인데요. 어, 위험 이전과 인도장소는 지정인도장소인수출국어 비용분기점은 지정목적지 수입국입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 주운송비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 수입통관은 수입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CIP 조건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게 되고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어,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어, 물건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물품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같은 구스, 영어에서 구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 대부분 물건을 씁니다만 이러한 그 CIN 인코타움지라든지 무역거래와 관련된 것은 그 상학이랑 무역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일본에서 주로 번역해서 을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되면, 물욕 쪽에서 시험을 치면, 주로 물품이라는 걸 쓰게 될 것이고요. 법학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물건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P 조건에서 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 인도 장소인 수출국에서 하게 되고요. 비용 분기점은 지정 목적진 수입국입니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주 운송비도 매도인이 책임집니다. 또 보험료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 요 수입통과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어, DAP 조건에서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의 실업은 채영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하게 두게 됩니다. 어, 위험이전과 인도장소는 지정목적지인 수입국이 되겠고요 비용분기점은 지정목적지인 수입국이 되겠습니다또 수출통과는 매도인이 하게 되고 주운송비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수입통과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W 어, 조건은 어, 지정인도장소에서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이 처분할 것인데요. 위험이전과 인도장소는 지정인도장소 비용분기점은 지정인도장소가 됩니다. 다수출분이죠 수출통과는 매수인이 하게 되고 주운송비 매수인 부담수입통관 어, 비용도 매수인, 매수인이 수입통과 관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어, FCA 조건은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어, 위험 인도, 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는 지정 인도 장소인 수출국에서 하게 되고, 비용 분기점은 지정 목적지 수입국입니다. 어, 수출 통과는 매도인, 어, 주 운송비도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하게 됩니다. 다음, CIP 조건에서는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게 되고요, 어, 위험 이전과 인도장소는 지정 인도장소, 비용 분기점은 지정 목적지, 수출 통관은 매도인, 주 운송비의 부담은 매도인입니다. 어,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아닙니다. 다음, DAP 조건에서는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이 실어본 채 영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하게 두게 되는데요. 어, 위험 이전과 인도장소는 지정 목적지인 수출국, 비용 분기점은 지정 목적지인 수입국, 수출통관 매여도인, 어, 주운송비도 매여도인이 부담을 하고 수익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크게 이제 우리가 도시가에서 어, 인코텀즈 2020의 거래조건별 비용 부담 주체를 보면 어, 이렇게 이제 그 창고 상차비용, 수출기 내륙운송비용, 수출통관비용, 수출터미널비용, 선적비용, 국제운송료, 어, 착하보험료 이적합어움죠 수입 터미널 비용, 수입지 내륙 운송 비용, 도착지 하역 비용, 수입 통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주체. 그 다음에 E 조건부터, 어 F 조건 쭉나고 C 조건, D 조건, E, F, C, D 조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요, 어, 포장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주로 이제 매도인 그, 요, 뭐 이 아래쪽에 포장에서부터 수입통관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끄면 은 뇌수임부담 뇌에인부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이도시화 해가지고 외워지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로 비용 부담을 서로 하게 된다. 분기점이 나눠져 있다고 보고 앞에 도표나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 그 이해가 되고 나면 이 도표를 통해서 그냥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공부를 할 때는 뭐이 정도의 표를 직접 보고 하셔도 되지만 어, 객관식 시험이나 뭐 관세사 시험이나 이런 데 응시를 하게 되면 어,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총액 기준으로 인코텀즈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인코텀즈 어, 2020이 최근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총일 대비 인코텀즈 사용 동는 2018년 한국 무역 통계 기준으로 인코텀즈 2010, 2010을 사용했는데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서에 무역 거래 규칙으로 인코텀즈 2010을 11가지 조건 에도 CIN, 즉, 보험료 포함 조건과 인코텀즈 2010에서 폐지된 DEQ, DES, DDU, DAF 등은 비의 조건도 사용하기 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여 분석을 했는데요. 아, 현,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 거래량 현황을 보면 어, 무역 금액의 수출이 미화 6,049억 달러, 수입이 5,352억 달러입니다. 어, 무역 총액은 미화 1조 1,401억 어, 달러인데요. 무역 수지는 미화 697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봤습니다. 뭐 최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무역 금액이 높았다고 볼수 있겠죠. 2019년, 2 0 2 0년좀 감소했기 때문에. 어 수출입 건수에 있어서는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수출이 997만 건이고 수입이 2,701만 건입니다. 합산 무역 건수는 3,698만 건입니다. 수입 건수가 1,704만 건 정도로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것을 표로 보시면, 어, 무역 건수가 어, 3,697만 5,314건이고, 수출이 그중에서 996만 7,429건, 수입이 어, 2 어, 7 0 0 7,885건, 2,700만 7,885건, 이렇게 되니까, 어, 수입이 좀 많다. 훨씬 많다고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은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경상수지, 이제 무역수지는 흑자로 보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 무역의 기준으로 인포탐기 2010의 사용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예법이 조건입니다. 어, 건수 기준으로 어, 56.8%를 차지하게 되고요. 금액 기준으로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비 그 조건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수입국 측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인 중심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뭐그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어 가격 경쟁력을 좀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그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비중 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CIF와 FCA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금액기준으로 CIF가 24.3% 건수기준으로 FCA가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선인도조건이 사용되는데요. 건수기준으로 72.7% 어, 그 다음에 금액기준으로 66.4% 운송인인도조건은 건수기준으로 14.7% 어, 금액 기준으로 13.8%, 공장 인도 조건 EXW와 도착기 인도 조건 DAP가 금액 기준으로 각각 7.5%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2010 우리나라 인코텀즈2010 사용 건수 금액은 어, 이런 이제 순서로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EXW가 건수 기준으로 6%. 금액기준으로 7.5% FCA가 어, 건수기준으로 11.1% 금액기준으로 5.5% CPT가 어, 건수 1.3% 어, 금액 6% DAT가 0 2 0.4% DAP가 3.1% 6.0% 뭐 이런식으로 쭉 되어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서 FOB가 건수기준으로 5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금액 기준은 28.9% 를 차지합니다. 반면, CIF는 뭐 건스 기준으로는 8.8% 밖에 되지 않지만, 금액 기준은 24.3%. 그래서, 이 CIF가 또 FOB와 비교해서 금액 기준으로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 상당히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갖춘 수출 상품이 몇 가지 있고 이것이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다 금액을 따졌을 때 그래서 수출 계약 건수보다는 금액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수나 비 금액 기준 모두 CIF 조건 계열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 경쟁력이좀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전형적으로 자원이 없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무역을 해야되는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무역의정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 구조를 무역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 어, 상품 생산 제조를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야 어, 되는 것이고 어, 이러한 그 무역이나 교역 조건이라든지 제품 생산 조건이 나빠지면 은 어,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어, 경제가 어, 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어, 외국의 어떤 그 사회시스템이나 경제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어, 우리 경우에는 특히 그 무역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어, 공부를 하시고 또 앞으로 사회에서 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 또 어, 의사결정을 할때 이러한 그 우리 구조를 잘 이해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공부했는데 서는인코텀즈를 이제 11가지 전체 공부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 분기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코텀즈 2020은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을 전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간 무역 거래량과 인코텀즈 조건 중에 사용 빈도, 즉뭐 금액별 또는 건수별로 계속 분석해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선택,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상 어, 제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